지난주 화요일 교회갱신협의회 임원단 부부 62분이 수련의 기간 중 우리 대형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. 오전 10시에 도착하여 대형교회 소개 영상과 사형 영상 시청 후 희망행복 가을축제의 구체적인 전도사역에 대해 채용봉 목사의 강의가 이어졌고 이후 1층 역사홍보관과 4층 미디어실 그리고 스튜디오 등 교회를 둘러보는 순서로 탐방이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 탐방을 통해 교회갱신협의의 임원들이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더욱 부흥하는각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